중얼거리지 <웃음> 마. 아니 너가 영상을 시작을 안 하잖아. 야야야 자냐. 알았어. 내가 내가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야 빨리 시작해. 반갑습니다 피안데입니다. 저의 롤 최근 전적을 보여드리자면. 아니 이건 진짜 트롤이잖아. 그래서 시작된 피안데의 연패 깨기. 지금 밀어? 시작할까요 말까요? 서팔래? 아니, 나 진짜 그때 귀여운 가면 속에 숨겨진 갈리오의 실체 저의 상대는 사일러스 갈리오는 많은 AP 챔피언들의 카운터이기 때문에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 라인전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진 사일러스 바텀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으니 리어핑을 찍어줍시다 갈리오 출동 바텀에서 2대1 교환으로 이득을 챙기는데 성공했고 미드로 복귀해 줍니다 근데 이건 못참지 또다시 희망찬 라인전 리신이 온답니다 도발을 한 템포 빠르게 끊어서 도망가는 싸이를 마쳤습니다 무난하게 사일러스를 따내는 데 성공했고 그러면 이제 저희 팀이 솔키를 따입니다 탑차이 이번 판은 정글이 미드를 잘 봐주기도 했지만, 게임 자체가 슬슬 잘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야야야, 근데 스코어가 좀 이상한데? 스코어 왜 그러냐? 아이 방금 울진, 울진 전라인 다 달았는데, 내가 하필 직세해가지고, 아, 씨. 팀원이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만큼 제가 더 잘하면 됩니다. 2대2 교환을 했고, 피가 없는 상황에서 귀환을 타려 했지만, 다시 일어난 싸움, 궁타 줍시다. 나야뭘놀랬어 칠킬 먹은 아칼리가 달려왔지만 저는 지금 벤시가 나온 상황. 야나야 잭스 티비 안나와 지금 잭스판이었는데 방금 아까 방금 할만해 보였습니다 아칼리가 테를 타기 전까지는 뭔가 다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칼리만 등장하면 바로 역전되었고 아칼리가 너무 강했습니다 적들이 조금만 무리해도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잘 잡았네 잘하면 이기겠는데? 최후의 발악이 아닙니다.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Who? h my team? I am okay. 조금씩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상대팀 점수가 올라왔는데? 물론 아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게 야잠다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런데 그때 야, 야, 적적으로 넥서스가 실피로 부서지지 않았고 억제기가 재생되었습니다. 야, 잠깐만 얘네 둘은 근데 어디 갔냐? 그래서 이번 판은 리산드라를 해봤습니다. 아, 노래나 더 들읍시다. 저는 이번에 이길 거거든요. 승리를 기약하며 노래를 틀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 운동인 한데 믿을 누구야? 아직 안 나온 건가? 들어왔다. 저의 상대는 코르키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코르키의 패시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르키의 패시브는 자신의 딜을 AP 딜로 바꿔주는 패시브입니다 그러기에 마저를 들어준 모습이죠 와 아무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그런데 코르키의 전적이 조금 이상합니다 충분히 북에나 대리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 근데 그거 알아요? 전적은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연패한거 전적이 얼어붙었는데? 아니 킬달 미드차일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방어하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겠지 명치로 방어하고 인중으로 방어하고 턱으로 방어하고 미간으로 방어해줍니다 이렇게 방어에 성공하셨다면 개피가 됩니다 아니 한대 맞고도 죽을 것 같은 곳을 그렇게 맞으니까 개피가 되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어난 한타 리산드라의 궁극기로 어그로 분산해 줍니다. 이가 돌았으니한번더 어그로 끌러 가줍니다. 우리 서폿 뭐하냐. 아쉽지만 1대1 교환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텀에서 우리 팀 바드가 따이고 트타를 따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탑이 솔킬을 따였고, 아니 얘는 또 죽었어. 그걸 돕던 엘리스까지 위험에 빠졌습니다. 으 아, 아, 아, 탑에서 나쁘지, 나쁘지, 나쁘지 않은 느낌을 얻었습니다. 아니, 봐도 좀 투어. 빨리 좀오지 늦으면 어, 어. 서포 차이. 늦으면 아. 서포 차이. 늦으면 서포 차이. 야, 엄청 열심히 달려왔잖아. 서포 차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이득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야, 나도 피치워줘. 용타임이. <웃음> 용싸움 준비를 해줍니다. 미어 붙였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살려줘 우와, 코르키가 코드라키를 달성했습니다 <목소리> 전판처럼 또 게임이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이길만하고 이길 수 있어 보였는데 계속해서 아쉽게 패배하게 됩니다. 바드가 아펠리오스를 슈퍼세이브 해줬지만 코르키의 딜이 말도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반박할 수 없는 미드차입니다.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이번 판이었습니다. What, what, what's up, what's up. 그렇게 발언까지 먹혔고 저희가 이길 희망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놀람> 다 <놀람> 인생을 자기 뜻대로 되게 하는 방법 그걸 알면 인생이 재미가 없죠 봤어 너 인성 문제있어 <목소리> 어.. 저자짜안봤는게 나한테.. 친구야 똑같아 까불어 친구야? 친구야! 갑자기 까불면 혼나친 거야 이야아아아아야야 혼나게 게짜나게야 근데 <목소리> 너 이거.. 템 이거 진짜 좋았다 종룡영상 폴티야 혼날래? 난, 난 까불어 친구 혼내는거 어. 좋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누군가는 그런 말을 죽도록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말이 가장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이라는 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지만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원래 저는 그 책임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튜브나 방송이나 게임이나 모든 간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엄청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것의 정점에선 사람들을 보면 울먹이고 부러워만 했습니다. 와, 나도 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 같은 사람 말고 저런 멋지고 도움되는 사람. 몇 번을 울고 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걸. 그걸 지금부터 보여줄 차례라는 걸. 야, 잠깐만 이거 아까 그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지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많은 죄를 저지른건지 나같은 사람은 하면 안되는 일을 내가 한건지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메일함을 뒤져보다 예전에 왔던 메일 한통을 찾았습니다 제가 먼저 메일을 보냈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받았던 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욕은 그냥 욕으로 받아들이되 영상이 재미없다는 등의 반응은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성장하라고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 분께서 답장을 주셨습니다. 그 답장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웃음을 드리는 피안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조금의 시간입니다.